Ready!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안 한마다 했고 금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절대 좀 모릅니다 인정할 수 없으시다 이후로 저다시신다고 네 확인한다. 고아 네. 네. 네. 고소 어느 정도 갈까요? 죠 네. 네. 자, 저희끼한번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웃음> <욧> 어? 어? 계신 거은 계신 거그 아, 이렇게 한번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 꿈인데 데뷔 마마께서 쓸금비녀랑금반지를 70여 명을 치거든요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전화를 한다는 어떤 그걸 이용한 신문에서 이런 전화사기본들한테 전화이용 불량뿐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붙여졌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교환대를 이용하면 살신전화 가입자를 추적할 수가 있었는데 어! 어이 피난다! <웃음> 네! 어이 귀 피난다! 와내 귀에 피난다 <웃음> 와, <웃음> 좀장도하 봐야 <cell> <Weinulsion Olympian>